끝이 났는데 왜 왔는가? 왜 왜? 자넨 누군가? <웃음> 안녕하세요. 막냉이에요. 도아시스가 <웃음> 지금 막 끝났어요. 근데 오늘 에이든이 왜안 오고 에이지가 있는 거예요? 아그 친구. 그 친구는 지금 어, 개인적인 사정으로 내가 집으로 돌려보리지 그렇다면 에이든 대신에 에이지가 대신 퀴즈 내주세요. 퀴즈 소환! 어? 왜요? 아 뭐예요? 이거 맨날 같이 있어. <웃음> <웃음> 제가 보여주요 진짜 이거 방송 끝나고 한 거거든요. 지금 방송이 저희가 보아스 방송이 이렇게 채팅을 보면서 하고 있어요. 네. 안녕. <웃음> 문화상품권 제가 특별히 네. 에이든이 낼수 있도록 할게요. 방송을 아. 제가 배려해서. 문화상품권 소환. 오늘 보아스 뭐 방송 어땠어요? 즐거웠어요. 에이지와 함께해서. 에이지와 함께해서? 아닌 것 같은데. 아니었어요.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. 자 세이지로 사행시자 세! 세이 굿바이. 세이 굿바이. 이! 쨘지 지금, 지금 방금... 돌아오세요! 어? 집 나간 모험가님 지금 돌아오세요! 이게 <웃음> <그게> 뭐야 <웃음> 삼행시 인터셉트! 돌아온 뭔가 소환! 퀴 붙여서 왔어요? 오늘 나왜 이렇게 텐션 왜 그러지? 콩 상두부 찌개 <웃음> 먹어서 그런가? 먹어서. 뭐예요? 이건 퀴즈 되는 <웃음> 거 <웃음> <퀴즈> <흘러> 아니었어요? 아, <웃음> 나 혼란해요 아, 잠깐만요 아, 에이지 아, 마이크 켰어요? 소리가왜 이렇게 커요? 진짜 무서워요이게 <웃음> <웃음> 원피스를 입다보니까 이 원피스거든요? 목소리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단전의 호흡까지 나는 것 같은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<웃음> 아, 어쩐지 어디서 숨도 부 방식의 냄새나 보라고 <웃음> <웃음> <웃음> 단전에서 올라오는 <올라온다> 거였어 <웃음> 아 싫어 아 퀴즈! 다음 중세이지와 관련이 없는 것을 골라주시면 돼요 1번! 대붕계! 당신의 멘탈을 대붕계! 2번! 아토르의 주먹 당신의 머리를 아토르의 주먹 3번 공간 파쇄 당신의 공간을 파쇄 파쇄기 두두두두두두두두 예예 <웃음> 채톱상 밥둔 <웃음> 먹거리 4번 균열의 연결 고리 5번 비트 주세요 비트? 비트? 자트너나 네. 연결 고리 이건 세이 지가 하늘 잡소리 예예 서 아,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어, 에이든 제가 최초입니다. 어... 제가 애쉬 가문의 최, 최, 최, 최, 최초예요. 아, 거의 그래서... 고대급. 아, <웃음> 이거 약간 <웃음> 개인적인 질문인데요. 네? 혹시 무슨 애쉬세요? 너만을 사랑해. 애...